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아, 독일에서 출발시킨 카라반이 무려, 4월달에 출발시킨 카라반이, 출발한 카라반이 이제 도착했어요. 지금, 바이오스랑, 요거 바이오스랑, 컨스트럭탐, 저희 두번째 컨스트럭탐이 도착했고, 컨스트럭탐이 한대 더 와요. 요거는,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주, 유니크하죠 우리나라 에 여기 딱한대더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두번째 차주입니다 음, 요거를 또 캐몬의 감성으로 예쁘게 재탄생 시킬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 컨스트락터 기존에 있던 코니보다는 약간 약간 조금 커요 사이즈가 실내도 디자인이 내부도 기존 거랑은 다른 걸로 컨택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요것도 이제 차이 요거는 바로 도색하러 갈 거고요 지금 바이어스는 바로 공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 갖고 와서 일단은 안착을 했어요 어, 하부부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프트에 일단은 띄었고요 어, 내부가 어, 만족할만한 컨디션은 아니에요 일단 조명도 천장에 조명이 없어 양 사이드에 이렇게 무드등 있는게 전부인데 가구는 뭐 상부장은 그대로 상부장 정도만 살려야 될것 같고 뭐 커튼이나 이쪽은 아마 바닥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 될 것으로 보여요 가구들도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뭐 아주 평범한 레이아웃이에요 좌측에 어... 간이 옷장 하나 정도 되어 있고 이게 뭐 전부 다 원형이다 보니까 이게 작업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창문도 하나는 약간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유럽에서 아예 뭐 하나 공수를 해서 보내줬고요 일단은 철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형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외부 컨디션은 모양이 뭐 원체 이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작업을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